네 본문 좀 볼까요 네, speak your effectively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effectively, effective가 효과적인 효율적인 a L.I.부터 부처 부사예요 네, welcome to all of our teens, all of our teens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네, 10대들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네, 10대들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프로그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teens는 13부터 19까지 teen이 붙으니까 예, 10대라고 표현할 수있고요 I'm Dr. Carter Today, 오늘은 We are going to talk about using good communication skills to express ourselves more effectively yeah, We are going to, are going to 하면 은 w i l l 이죠 우리는 요, 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Talk about using 모모에 대해서 talk about, about 전치사에서 using g o o communication skills에 대해서 근데 좋은 훌륭한 의사소통 대, 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 about 전치사라서 요 using 동명사가 왔어요 about ing, so talk about using 하는 것에 대해서 데 using은 또뭘 using 하냐 good communication skills를 using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훌륭한 좋은 대화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근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더넣 거죠 u s 이라고 근데 아직 안 끝났네 to express ourselves more effectively 하기 위해 예, expression 표현하다죠 뭐뭐 하기 위해 부사적인 용법이네요 뭐뭐 하기 위해 대표정사 to express ourselves we 주어가 위에요 위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는 거라서 제기된 용사를 썼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니까 그래서 동사가 다시 주어한테 돌아갈 때 그때 제기적인 용법을 제기된 명사를 쓰죠. us 라고 하지 않고 ourselves 라고 했고 more effectively 더 효과적으로 to express ourselves more effectively 하기 위해 using g o o communication skills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we r e going to talk about using g o o communication skills to express ourselves more effectively. 예, 처음부터 아주 그냥 여러가지가 많이 나오네요 자 let's start with 자, 시작해봅시다 근데 뭐뭐 로 시작해보자 할때로로 위드를 써요 어떤 소재죠 our first clip about Brian Brian에 대한 우리 첫 번째 클립 클립은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의미하는데 뭔가 이렇게 파철이 클립 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걸 꽂아 놓은 건데 여기서는 동영상 짤, 짧은 끊어놓은 그런 거를 clip 이라고 합니다 Let's start with our first clip 으로 시작을 해 봅시다 자, When he tries to talk about his brother 자 그가 그의 예,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동생 같아요 예, 동생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Brian이 try to 뭐뭐 하려고 한다 라는 거죠 Talk to his brother 동생한테 이야기 하려고 할때 Try to talk to Try to talk to 이 to는 전치사 try to talk, 이건 투부정사, try, try to talk to his brother. 동생한테 이야기하려고 할 때, he always ends up arguing with his brother. always는, 예, 민들부사, 항상 ends up arguing, 요게 주, 중요한 거예요. argue는, 예, 말다툼하다, 논쟁하다인데, 왜 ing가 붙었죠? 예, ends up 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인데, 수거예요 뭐모로 끝나다. 결국 뭐모로 끝나. 그는 항상 ends up arguing. 말다툼하는 걸로 끝나. 누구랑? 자기 동생이랑. 말을 하려고 할때 he tried to talk to his brother 할때 always ends up arguing with his brother. 항상 동생하고 말다툼하는 걸로 끝나. ends up arguing. 알아주세요. Let's find out. 좀 알아봅시다. 뭐를. The reason, 이유를. why. 어떤 이유.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걸 설명할 때 why라는 관계부사를 써요. 예 why라는 것은 뒤에 문장이 그러니까 관계사 절이 완벽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도 목적어도 다 있어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reason이라는 선행사 이유 라는 선행사를 두고 있는 관계 부사예요 없어도 돼 the reason why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reason을 생략하든가 why를 생략해도 됩니다 let's find, find out why 해도 되고 let's find the reason 이렇게만 해도 돼요 let's find out the reason he has this problem don't know let's find the Why i s this problem? 이렇게 도 된다는 거예요. Let's find out. 알아봅시다. The reason why he has this problem. 그거 이런 문제, 이런 문제란 예, 항상 말하려고 할때 Try to talk to his brother 할때 Always ends up arguing with his brother 하는 이유. 그죠 항상 말다툼을 끝나는 이유를 이제 찾아볼게요. 자, 하나 클립이에요. 이게 비디오 클립. You lost my earphones again. 야, 너또내 이어폰 잃어버렸어. Again, 또 잃어버렸으니까 전에도 잃어버렸는데 Why are you so careless? 왜 그렇게 Careless 하니? Careless 부주의 한이죠너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Why are you starting a sentence with you? 다음 표 있죠? You라는 단어, 어휘라는 말이에요 너 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Why are you starting a sentence with you? 자 근데 To express his feelings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y o U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U라고 U를 가지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By starting a sentence, 문장을 with y o U to express his feelings. 자, 그 대신 문제는 이건데요. 대신에 이렇게 해야 돼. He should use the, the I-message. I-message. I로 시작하는 문장이란 소리인데 I-message로 I-message를 사용해야 합니다. He should use I message. 자,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starting with I. 앞 문장에서 I message를 하라고 했으니까 I로 시작하는 것. 은 can help him focus on what he feels or t h i n g s rather than point the finger at his brother. 자 중요한 게 많이 나왔는데 starting with I로 시작하는 것은 동명사죠, 추어. 도와줄 수 있어요. 그가 브라이언이 집중하는 거. What it feel?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흰 브라이언인데 브라이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w h a 은 손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예요 예.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Help them t focus인데 the to focus도 가능하고. 자 포커스는 집중하다 on 어, 어디 어디에 집중하는데 rather than이 좀 핵심이야 뭐모 보다는 이런 소리인데 뭐보다 point the finger at his b r t h e r point the finger at 지적하다 뭐 손가락질하다 이런 거니까 뭔가 비난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자기 동생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브라이언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해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여기 정리 잘해도 starting with I가 뭘 도와줘 can help him focus on 요게 핵심이죠 what he feels or t h i n k s 자기가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이고 내, 내 생각이 어떤 건지 를내 생각이 어, 이렇다라는 것에 집중하는데 뭐보다 그 동생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자기 의견을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면 뭔가 이제 비난하는 거고 I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라는 거죠 이게 g 커뮤니케이션 스킬 n i c a t i o n skill 이에요 I로 시작하는거죠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 어법적인 것이랑 내용의 흐름 네, 잘 집중해 두시고요 네, 아직 좀 남았는데 I'm r e a l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지 I'm really upset 난 화가 난다 because my favorite efforts are lost 왜냐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어폰이 분실돼서 원래는 네가 네가 you lost my favorite earphones 이건데 또 너라는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 my favorite earphones라고 삼을 물건을 주어 놓으니까 수동태로밖에 안 되겠죠, 그죠 so are lost지. I really upset. 여기도 아이죠난 정말 화가 나. 이 감정인 거야. My favorite friends a v o t are lost.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어폰이니? 분실이 됐기 때문에 나 화가 나라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지요. 네. 정리 잘 해둡시다.